지키지키지키지키 안녕 yeah. 여러분 샬롯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아주 나쁜 일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바이킹이 되어볼 거예요 제가 같이 바이킹이 되어봅시다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우리는 <웃음> 우리는 바이킹이다! 우리는 바이킹이다! 게임 방법을 알려줄게! 게임 방법은 섬에 들어가서 박스를 부시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시기 어렵고 그리고 더 죽이기 어려운 사람을 죽이면 돈을 더 많이 준다고!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! 좋은 걸로! 그래서 아주 강한! 아주 강한 발키이 되는 거야! 세상에서 제일 강한 발키킹이대여 쯔.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인사는 칼로 하는 게 바이킹이야. 오늘은 우리 샬롯도 같이 할 거라고. 자 이걸 부셔. 오케이. 예, yeah, 아빠, follow me. 오케이. You have to attack nice. 나이스. 아빠 너무 약한데. 저 그린가이가 나, 오, <웃음> 죽었잖아. 어, 나 죽었어. 자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여기서 팔아주고. 더블 점프, 더블 점프. 아니 저건 뭐야? 아니 저 드래곤. 펫! 펫도 있어!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군 갖고 싶은 게 아주 많아 나는 최고의 바이킹이 될 거라고 <목소리> 안녕 디븐 킬러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을까? 로벅스가 잔뜩 졌으면 좋겠다 어 속이 안 좋아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 <목소리> 나 죽일 셈이야! 저 방구 꼈어! <목소리> 아 네가 방구 꼈어? 아 속이 안 좋아서 그랬어 어, 세상에 이렇게 독한 방군 처음 맡아본다. 으아아아 응 너야, 만안야 자, 이렇게 처음에 박스를 깨면 10 플런더를 주는 거야. 플런더. 10 플런더. 저기에 갈지... 너나 공격하지마. 아우 우리 서로 공격할 수 없어. 우리 싸움장 가서 서로 싸울 수 있는 거야. 40 플런더를 파니까 20을 줬네 그래서 지금 원래 10이 있었거든 130에서 130으로 에시드 스워드를 사주는 거지 이 업그레이드 된 검을 가지고 주민을 죽이면25 플런더를 주네 좋아 좋아 좋아 더 많이 죽여줘야겠어 주민들을 게임패스를 좀 볼까 2배 헬스, 2배 데미지, 2배 코인 그리고 2배 스피드 스피드 좋았어 그리고 에스터드 이건 죽휙 죽. 더 빨리 하면 상자를 더 빨리 부실 수 있겠지 그리고 플런더 두배짜리도 있고 난 여러분들한테 좀더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 패스를 좀 사겠어. 자, 이제 게임 패스 샀으니 그라인딩! 자꾸 파시고고시고고고시간뒤 잠깐만. 이게다 샀네 끝까지? 이게 최대야. 오. 랭크 업할수 있나? 250B. 어, 할수있나 랭크 업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판 끝판 왕을 가 보자. 뭐, s u r 수 있어. s u r 내 씨드 카타나 우와, 이게 마지막인가 카타나가? 가보겠어더 강해지고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여기 끝에 왔으니까 펫을 사야돼 펫은 각 선마다 더 좋은 걸살수 있어 <웃음> 아이 샬롯 목소리 내야지 오호호호호 열어라 저이 뒤쪽에 오면 문을 열수 있어 때려 부셔서 와, 전사들도 다 잡아주고 계속 잡아주는거야 어? 데일리 클레임 클레임 받고 얼마 받았어? 7억 5천? 와우. 자 듀얼에 들어왔어 친구들과 싸울 수 있는거야 거기서 이 뱀을 잡고 다야오너 날개도 있어 야 거기서 너뭐 어디 이렇게 도망다니는거야 아, 왜 이렇게 다 다들 도망다니 안싸우고 이렇게면 여기 왜 들어온 거야? 젠 저기 어떻게 올라갔어? 응. 아 뒤에서 절로 아, 올라간다 쟤 얘를 먼저 잡아줘야겠군 지금 올라갈 수 있다고? 올라가 올라가 올가나못 올라가는데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올라가고 싶아 그래도 내가 이겼어 패스 패내 미스틱 달라고! no hell dragon no hell is no! 이 영상 편집하는 동안 새로 업데이트 가 됐네. 어? 오 새로 나왔네. 와 이거 봐. 망가진 아틀란티스 도시군 펫도 먼저 좀가 볼까? 어 펫이 완전 다르네. 완전 새로 나왔네. 하지만 우리는 펫을 다음 섹션에 가서 사자5 1 2 t 오 나이스. 수 있어 마지막 건 에스 구워드 스워드 죽음의 내 날칼 모자에 한국 국기를 태극기를 달고 있으니까 로블록스 대표 대표 선수 같아 국가대표 <웃음> 골든 크레이스덱이 게 최고 가방 최고까지 다 샀고 골든 레전더 슈드 끝어 이게 풀이 장착 이에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가방 제일 좋은 검 제일 좋은 방패 우우하하하하하 강점을 가자 비야 얘네 얼굴이 뭐야 도대체 문화야 <웃음> 문화병사 문화병사 오, f l o t i n c e 가 생겼네. 오, 어디 뭐떠 있어? 패스 제일 좋은 걸또줘야지 g 나라 g l 야, 거죠? 어, u n t 나서 u n l i g n 나스 나스 나스. 오, oh, 그 cool. 얘는 머리가 왜 옆에 붙었어? 이 oh. 하나만 이게 무슨 일이야? 야, 스카이 어디서 스카이 스카이킹? 우 h 우 a 우 h o a whoa, w h o 스카이킹 눈 봐, 또또 꺾였어. 스카이킹 얼굴만 보고자. w h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오, 이너리 하는 거 봐. 한 명씩 와한 명씩 너무 그러지 말고. 우와, 엄청난데? 자, 이렇게 해서, 제일, 새로 나온 것까지도 섭렵! 더 이상 갈 데가 없어. 새로운 업데이트를 기다리면서, 다시, 리버스! 멀티플라이트 12배. 1 2배면 엄청 빠를 거야, 아마. 그리고 내가 패스로 얘네들이 지금 골드를 2.64씩 해주니까, 2.644개니까 거의 10배 넘게 해주는거지 최고 랭크업 되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또 보여줄게요 궁금한 분 있으면 좋아요 팍 때려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치키치키치키 예워우 yeah!